어 <웃음> 아, 되게 잘 부르세요. <웃음> 아니, 나 임치니까 이런 거 좋아해. <웃음> 아니, 나 진짜 임치 대상 받았어요. 진짜요? 어, 그거 인진나에서 그거인지 눈구지 그거 천여 노래만 알아요? <웃음> 저 아, <진짜요>? 임치 있던이요 <웃음> 또 께. 음, 이거지. 되게 잘부르세 아니. 나 이면 나 사람 나도 사인 해 줄래? 아. 네. 나일때받았 사인 해 줄게요. 이거 이거는 받는 거 어려워. 이거 할 수. 거 하지 마, 엄마. 사인해 줘. 사인이 줘. 저임자 있어요. 저마시요 아니, 아니. 아니, 아요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 아니. 아아아 아니. 아니. 아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아니. 안돼 절 빨리. 랜디! 아, 아 그, <웃음> <웃음> 이뭔개종가질게요 뭐 어, 아, 알았어, 알았어. 항상, 상 어. 어, 이렇게 집중하세요. 집중해요? 네. 어, 집중 알겠습니다. 집중할게요. 제미니 선생님. 어, 볶음밥 만들고 있어요, 여러분. 음?